어이 어, 위. 샤. 샤, 샤. 오. 굿샤! 이야. 아우. 홈런. 어우, 찍혔어. 어디로 갔다고 공이? 굿 좋다. 어, 나이스! 어. 나이스! 이야, 오! <웃음> 어? 어디요? 거기는? 쏴. 아이고야. 굿샷! 나이스! 오! 굿샷, 아우살았다와 좋다. 나이스. 오호. 와. 굿샷. 오 좋다. 샷잘 갔다. 와 그렇지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여. 어구샤 <웃음> 좋다 어우 잘 쳤어 우와 누구 구샤아야셔구샤어 <웃음> 좋다 셔어잘 갔다 굿샷! 잘 쳤다. 샤! 샤! 좋다! 와! 제일 잘쳤다 굿샷! 우와! 오살공! 샤! 좋다! 아 그거는, 그거 아니잖아. 나이스! 우와! 나이스! 굿샷! 우와!